긴 앞머리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은 머리를 감고 드라이까지 한 상태입니다 앞머리 기장은 코를 좀 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커트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머리 커트는 한 5년째 셀프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머리를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투블럭을 안 한지 한, 한 달, 두달좀 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머리를 정리를 안 한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머리 상태는 일단 제가 앞머리를 유독 기르는 이유는 뿌리에서 이렇게 살아서 밑에서도 이렇게 좀 말렸으면 하는 머리를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를 항상 길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고데기를 제가 다른 걸 쓰고 있어요 PPL은 아닙니다 봉고데기를 쓰고 있어요 C컬 고데기라고도 하죠 이걸로 하면은 더 볼륨을 더잘 쉽게 넣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머리를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전체를 잡고 살짝만 말아준다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일단 이렇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한 머리 이렇게 잡아서 찝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볼륨을 줍니다 그리고 빼주세요 머리를 잡아준 상태에서 고기를 빼주니까 그리고 시켰다 싶으면은 놔주세요 <웃음> 그럼 이렇게 볼륨이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다시 중간부터 밑에 기장이 말아주도록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앞머리 전체를 살짝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앞머리 가운데이 라인만 잡아서 아까처럼 이렇게 잡아주고 빼주세요 식혀준 다음에 중간부터 밑에까지만 말아줍니다. 앞머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바로 뒷머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뒷머리까지 다 했습니다 머리 커트는 제가 이 바리깡을 사용하고 있어요 3mm로 맞춰놓고 탭은요거를 껴줍니다 23mm짜리 이렇게 껴서 머리를 머리끈으로 다 파인애플처럼 묶어요 위로 그리고 라인만 정해서 어디까지 밀거다 하는 라인을 정해서 한 높이 이정도까지만 투블럭 라인을 정해서 밀거다 하면은 거기까지만 딱 올렸다가 빼는 식으로 그냥 싹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웃음> 커트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투블럭 라인은 이게 제 투블럭 라인입니다 지금 밑에 안 잡힌 머리들은 다 투블럭 라인이었어요 이게 다 윗머리인 거죠 뒷머리 라인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머리 커트는숫가위로 잘라줍니다 근데 이숫가위로 절대 숯은 안 치고 기장을 잘라줘요 여러번 가위질을 해서 그리고 제가 앞머리는 V자로 잘라요 가운데 머리를 코끝까지 기른다고 하면 은 이렇게 V자로 잘라줬습니다 이쪽은 볼륨을 크게 줄 필요가 없어서 보통 이제 이 중심 부분을 볼륨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쪽만 길르거든요 그냥 숟가위로 여러 번 가위질을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옆에 윗머리는 잡아당겼을 때 귓구멍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해줬어요 자를 때마다 그리고 머리를 기를 때 작은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캡모자나 아니면 비니 이렇게 두 개를 주로 썼어요 그리고 헤어 케어는 샴푸랑 린스만 하고 있어요 딱히 특별한 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머리를 더 기르고 더긴 머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